오칼슘 이게 내가 지금 당이 땡겨서가 아니라 칼슘 땡겨서 하.. 너무 맛있어서 먹겠습니까? 약이니까 무슨 맛이에요? 네. 약은 써 이게 음. 너무 써요 아침에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 노여현상을 줄여준대요. 음 초콜릿 하나? 정그에서 이만한 거 하나 먹어나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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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 음, 우리 수제 식구들 그리고 수제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뒤토가 네 너무 좋아 한번 춤출 수 있어요? 뭐지? 음. 아맞아맞아 돌리는, <웃음> 돌리는 것도 돌리는 맞아요 아 뭐? 지아지맞아가 짱이지 서인국이 짱인다 시수가 짱이고 아이들가 짱이고 아이들이 짱이고 <웃음> 네, 그룹분들 화이팅!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맞아요. 서인국의 얘기야요